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법 제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도 어, 마찬가지로 어, 해상보험개론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어, 유튜브 채널 정영석의 해상보험개론을 통해서 예습과 복습을 어,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상보험계약의 기초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어, 제1편의 해상보험개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의 시간에 해상보험의 생성과 발전에 대해서 어, 연역에 대해서 이제 처음 그 효시가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했는데요. 어,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어, 오늘날 해상보험 시장의 가장 중심인 로이즈 조합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이즈 조합은 유럽의 대항해 시대에 어, 로이즈 조합이 결성이 되었는데요. 어, 유럽의 대항해 시대에는 약 600배의 이익을 남기는 후추와 커피 무역을 통하여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해운과 무역이 크게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이던 영국에서 해운과 무역에 관심이 있는 상인들이 출입하던 곳 중에서 템즈 강변의 타워가에서 에드워드 로이드가 운영하던 커피하우스가 그 역사인데요. 이곳에서 논의되거나 얻은 해운 및 보험관계 정보가 여러모로 사용됨에 따라서 이곳이 해운 정보 센터 내지는 상담 장소로 사용이 되, 된 것이 그시초라고 하겠습니다. 커피하우스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다방이라든지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정도의 그 영업을 하는 곳인데요. 제가 그 2004년 5년 그 캐나다 벤쿠버에 있을 때 보면은 거기에는 다운타운에 커피하우스라는 가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영국의 그 식민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문화가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커피하우스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특히 템즈 강변의 이 타워가에서는 해운업자와 보험관계업자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어, 빅토르 도보가 저술한한핸드북투 어, 머린 인슈어렌스에서 에드워드 로이드가 커피하우스를 개점하게 된 동기를 단순히 회합이나 영업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상과 창의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을 있습니다. 에드워드 로이드 자신이 보험거래를 직접 직접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때 해운 및 보험업의 육성을 위한 후견인의 역할에 그쳤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결국 직접 보험을 하지 않았지만 보험 영업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소 제공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데그 초점이 맞춰졌다. 물론 이제 그러한 의도로 커피하우스를 한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 이러한 그 무역이나 보험업자들이 모이기에 가장 좋은 장소 또 좋은 정보들이 교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이러한 그어 역사적 기반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이즈 커피하우스에서 보험 인수를 시작한 시기는 타워가에서 롬바트가로의 이전 시기를 전후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보험 인수는 타워가에 있을 때부터 하였다는 견해와 그 이후라는 견해로 나누어지지만 타워가에 로이즈 커피하우스가 소재할 당시에 이미 보험관계 및 회원관계 정보가 교환 제공되었음을 감안할 때 그곳에서 보험 인수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비로소 보험증권 하단에 서명함으로써 위험을 인수한다는 사실을 뜻하는 언더라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험에서는 언더라이트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험증권 하단에 이러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험을 인수하겠다는 뜻으로 언더라이팅 즉그 서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서명자가 결국 보험자, 보험업자가 되기 때문에 언더 라이트라고 하면은 보험자라는 용어로도 사용이 되고, 언더 라이트는 보험을 인수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어, 1669년에는 조합 자체를 보강하고, 중요 정보를 해운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로이즈 뉴즈라는 간행물을 발간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 에드워드 로이드의 커피하우스가 보험의 중심지가 될수 있었던 것은 해운과 보험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교환이 원활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오늘날의 로이즈 조합은 1769년 3월 당시 롬발트가 있었던 로이즈로부터 분리독립한 뉴로이즈 커피하우스에서 비롯되며 그 창시자는 앵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어, 존 줄리어스 앵거스틴인데요 어, 앵거스틴은 로이즈 커피하우스의 자주 내왕하던 보험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의 보험 인수 능력과 성실성이 업계 정평이 나있었기 때문에 그가 인수한 증권은 줄리앙스라고 어, 통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인수하는 청약서를 맹목적으로 따를 정도로 신뢰도가 높았는데요. 어, 1782년부터 1796년까지 어, 여러 차례 로이즈 위원회 위원장으로 비선되었으며 어, 그가 1823년 사망할 때까지 협회와는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이즈는 약 200년간 법인 자격을 갖추지 않고 운영되어 오다가 1871년 법인법 즉 Act of Incorporation에 의하여 법인격을 가진 로이즈 조합이 됩니다. 이러한 로이즈 조합의 사업 목적은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회원이 해상보험을 경영하고 둘째, 선박 화물 운임과 관련된 회원의 이익을 신장 옹호하며 세 번째, 정보를 수집, 간행, 배포하는 것을 로이즈 조합의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문선박보험증권 및철하보험증권 양식의 원형은 로이즈 SG 팔러시 인데요 이것은 1779년 1월 12일에 로이즈 조합에 의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SG라는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학설이 있지만 s h i p a n g d s 라는 어, 이 단어에서 모두자를 따온 것으로 보는 것이 이러한 견해가 통설입니다 어, 선박보험, 적하보험, 운임보험과 기타 모든 해상보험에 공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로이즈조합도 현재는 증권을 선박보험증권과 적하보험증권으로 어,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이즈조합의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이즈 조합의 그 회원은 영업회원과 어, 비영업회원 또소시에이츠라고 하는 조합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회원은 영업회원인데요. 워킹멤버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워킹멤버스의 선발은 로이즈 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입회와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 입회 허가를 받은 회원은 동위원회가 요구하는 보증금을 공탁해야 하고 어, 로이즈 조합은 이러한 그, 그 엄격한 심사와 공탁금 예치로 인해서 어, 로이즈 조합은 아주 역사가 오래된 조직이지만 보험자의 재력 부족으로 인한 직업불능 전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로이즈 조합의 구성원으로 비영업회원이 있는데요. 로이즈 중개사와 즉그 로이즈 브로커와 외부 가입자, 아웃사이드 섭스크라이버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외부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대부분인데 로이즈 조합의 광범위한 정보와 참고서적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소시에이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업회원과 비영업회원 등과 접촉하는 로이어 즉 법률가라든지 손해 사전사 회계사 등이 이러한 어소시에이처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 committee 즉로이즈 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로이즈 위원회는 영업회원이 선출하는 16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어, 영업업무를 제외한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회와 흡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어, 16인의 위원은 매년 3명씩 교체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임기는 4년입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은 로이저의 업무 전반을 통화하며 신규 회원 가입시에는 엄격한 자산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거쳐서 피보험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상당액의 보증금을 예탁해야 회원으로 가입시키며 가입 후에도 각 회원들의 재무 상태를 감사하고 이들의 파산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서무, 클레임, 선박의 정보, 로이즈 대리점 및 보험증권 발행, 어, 발행부, 외국 법규부, 또 회원부, 감사부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어, 로이즈 자체가 개인 보험자들의 조직체인 만큼 회원 개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계약 조건이나 보험 요일 등의 보험 영역과 업무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카운슬 오블 로이즈 즉 로이즈 평의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82년에 개정된 로이즈 액트의 근거에서 신설된 기구입니다. 로이즈의 내부 규정의 강화에 따른 재반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인데요. 기존의 로이즈 위원회가 영업회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반면 비영업회원 및 외부 가입자도 로이즈 평위에는 참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이즈 위원회가 영업회원을 중심으로 내부 지향적인 운영을 하는 반면 비영업회원 및 외부 가입자를 로이즈 조합의 운영에 참여시킴으로써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대외적인 공신력을 제고자 하는 것이 로이즈법의 개정 취지인데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어 설립이 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로이즈 평의회의 의장은 로이즈 위원회 부회장직을 겸직하며 로이즈 조합의 대외적인 재반행정 업무에 관련하여 로이즈 조합의 회장을 보좌하고 내부적으로는 로이즈평의회가 결정하여야 할 재반사항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로이즈조합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이즈조합은 보험자가 아니며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조합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로이즈조합 자체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으며 개별적인 회원들이 보험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로이즈 조합은 회원들에게 거래 장소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거래소, 즉 인슈어런스 엑체인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신디케이트와 신디케이트의 회원이 개인 보험자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최근에는 법인도 이러한 신디케이트에 참여할 수 있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인 보험자는 자기가 인수하는 보험에 대하여 인정 무한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 보험자는 그들이 합의한 인수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 금액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다른 회원들에게 합당, 할당된 보험 금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개인 보험자는 엄격한 재정요건 즉 언드라이팅 보증금의 예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보험거래는 로이즈 보험중개사, 즉 로이즈 브로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로이즈 조합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로이즈 조합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정보의 교환인데요. 로이즈 조합이 해운, 선박, 보험관계의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발간한 최초의 간행물은 1696년의 로이즈 뉴즈입니다 오늘날의 로이즈 리스트는 1734년에 처음 발간이 되었고요 현재 로이즈에서 발간되는 가림물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옷을 한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로이즈 리지스터북입니다 선박 등기부에 대한 주간 정정 통지서입니다. 통지, 통지, 통지입니다 두번째는 로이즈 쇼핑 인덱스입니다 주간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다음 어, 로이즈 쇼핑 인덱스 오브 보이즈 서플먼트라고 하는 어, 접지가 주간으로 발행이 되고요 로이즈 컴피덴셜 인덱스 오브 브리티쉬 앤드 폴리인베스터라는 것이 반년간 발행이 됩니다. 또 다섯번째 로이즈 위클리 캐주얼티 리포트라고 하는 어, 해난사고에 대한 주간보고서가 나가고요 어, 여섯번째 로이즈 리포트 프라이빗 앤드 컴피덴셜이 주간으로 발행이 됩니다. 또 어, 로이즈 리포트 채널 에브리지 앤드 셀비지가 월간으로 발행이 되고요. 로이즈 리스트 앤드 쇼핑 가젯트가 일간으로 발행이 됩니다. 다음은 로이즈 로 리포츠가 격간으로 발행이 되고요. 로이즈 캘린더는 연간. 컴퓨덴셜 포츠 레코드와 스테티스티컬 테이블 오브 로이즈, 로이즈 로이즈 서베이 핸드북이 발행이 되 되고 로이즈 로브가 월간으로 발행이 됩니다. 이런 많은 그 정보지가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이 로이저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해상보험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해상보험계약의 개념과 법적 성질, 또 영국법중고약관과 1906년 MIA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상보험계약의 개념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해상보험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어, 1906년 MIA 제1조의 해상보험 계약의 정의를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어, 동일한 그 내용이죠 보험자가 피 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어,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규정은 보험자가 해상기업 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해서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성질은 크게 낙성분류식계약 유상상무계약 이라는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행계약성 네. 약간 이러가있네요 최대선의계약 부합계약성 계속계약성 뭐 이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성불료식계약은 보험자가 비보험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청약을 할때 법정된 특정한 요식을 요구하지는 아니하므로 불료식계약이라고할수있고요 일반적으로 보험실무에서는 청약을 할때 보험중개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비보험자가 보험비망록, 보험가계약서, 보험신청서, 보험 인수증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식은 법정 요식 서류는 아니지만 중요한 증거 서류가 됩니다. 그러나 법정 요식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불요식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할 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유상상무계약인데요, 당사자 상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피보험 위험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어,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대가적"이란 말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등가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서로 상당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유상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연하는 계약인데요. 재산상의 상호의존 관계는 각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상무계약에서는 필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전형적인 유상 상무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사행계약인데요. 당사자 일방의 의무가 우연한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계약을 사행계약이라고 합니다. 보험자의 보상의무도 우연히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전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행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06년 MIA 제4조에서는 도박계약 또는 사행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으나, 이는 피보험이익이 없이 우연한 사실의 발생만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속함으로써, 피보험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되는 도박계약을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험의 목적에 우연한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실을 입게 되었을 때 그러한 손실을 전부하는 계약인 보험계약의 우연성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즉 도박의 경우에는 우연성은 우연성이나 사행성은 있지만 어,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결과적으로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인 반면에 보험에서는 어, 자기가 손실 본 만큼만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어, 다르다. 그래서 이익을 보게 되는 도박계약은 금지가 되지만 이익을 보지 않는 보험계약은 사행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최대선의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성립하지만 해상보험계약은 최대 선의의 원칙위에서 성립한다는 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좀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그것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통지할 것이라는 전제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즉, 피보험자가 자기의 보험 목적물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항을 알려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 보험계약의 보험, 네, 보험 계약의 내용이 설계가 되기 때문에 어, 이러한 믿음 즉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중요한 사항을 나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것이다 아, 어, 고의적으로 누락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성실의 원칙보다 좀더 높은 차원의 어, 개념인 어, 최대 선의 원칙, 즉 the utmost good f a c e 위에서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의 내용과 현황을 정확하게 보험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다면 보험자는 계약상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피보험자에게 도박성 이익을 조장함으로써 보험제도를 파멸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해상보험계약에서 이러한 도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을 당시에 피 보험자에게 보험의 목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할 것과 부실고지를 금지하는 고지의 의무를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906년 MIA는 해상보험계약의 특성이 최대 선의의 계약임과 동시에 이를 위반하면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무효로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합계약서인데요.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미리 정한 계약조항을 피보험자가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계약을 부합계약 또는 부종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부합계약에 사용되는 정형화된 약관을 보통거래약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통거래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그 법적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 부합계약성은 결국 자동차보험과 같이 일대다수의 계약이 이루어질 때 부합계약성을 띄게 되는데요. 어, 이것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제1강에서 설명드렸던 상대적 기업보험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 기업보험이라는 것은 경제적 우울성 면에서 보험회사와 비보험자가 거의 대등하거나 아니면 피보험자측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어 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 합의에 의해서 보험계약의 내용과 보험가액을, 보험가액 또는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합계약적 성격이 어 개입이 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어 전시간에 얘기했듯이 어 우리 해상보험에서는 이러한 이제 거대한 화주나 선주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단선회사나 아주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화주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기업 보험이다 부합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부합계약성을 띄고 있지만 해상보험은 기업보험적인 성격을 더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 기업보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합계약성과 상대적 기업보험성은 상당히 충돌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 해상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부합계약 성을 띄고 있는게 보험계약인데 아닌 경우 기업보험으로 받아들여질 때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하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계속계약인데요. 보험자의 보상의무는 불확실한 피보험 위험이 보험계약기간 중에 발생할 것을 요구드 합니다. 어, 따라서 보험자의 보상채무가 보험기간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험계약은 일정기간 계속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험계약의 이러한 계속성 때문에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후에는 계약의 해제는 있을 수 없고 계약해지만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영국법 중고약관과 1906년 MI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판례법 국가입니다. 따라서 성문법규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내려진 판례나 관습이 곧 법원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국의 판례법을 통상 커먼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성문법규인 1906년 MIA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 근대적 해상보험이 시작된 17세기 말 이후부터 19세기 말 사이에 형성되었던 약 2천여개의 해상보험 사건 판례와 상관습을 정리하여 성문법으로 만든 것이 1906년 MIA입니다. 94개 조문의 본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1부칙은 로이즈 SJ 팔러시 폼과 17개 조문의 보험증권 해석 규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제2부칙에서는이 법의 제정으로 폐지되는 법률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는 성문법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의 흠결에 대하여는 여전히 커먼노와 상관습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MIA 제91조 제2항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석상 이 의견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판례법 국가인 영국에서는 Common law 상관수법의 중요성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어, 영국법 중고약관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요 1906년 m i 에는 런던 보험자 협회가 제정한 협회보험약관의 영국법 중고약관에 의하여 영국의 국내는 물론이고 전세계적인 중고법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전세계적인 중고법이라는 것은 어, 런던 보험자 협회가 만든 협회 보험약관이 전세계 해상보험의 보험 계약의 대부분에 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 영국법 중고약관이 여기에서 작동이 되고 따라서 영국의 국내에는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영국법이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ILU에서 사용하는 해상보험증권 및 협회의 약관에서는 영국법을 중고법으로 한다는 내용의 영국법 중고약관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보험증권 및 협회약관은 영국의 보험자가 인수하는 모든 해상보험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영국이 전세계 해상보험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해왔고, 재보험을 통하여 영국의 로이즈 조합이 전세계 해상보험 시장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해상보험 시장에서 ILU의 약관이 실질적인 통일 약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1906년 MIA와 영국법 중부약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1906년 MIA는 200여 년에 걸쳐서 축적된 2천여 개의 해상보험 관련 판례를 집대성하여 정리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법 제정 이후에도 영국 법정에서는 풍부하고도 잘 정비된 해상보험 판례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의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데 전혀 미흡함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별다른 저항 없이 영국법 중고약관이 전세계 해상보험업계와 법원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영국법 중고약관에 대하여는 유효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한번 보면요. 대법원 2005년 11월 25일 선고 2002다 59528-59535 판결인데요. 영국협회기관보험약관은 그 첫머리에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영국법준거약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소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수 없어 유효하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서또 우리가 퀴즈를 하나 풀어보겠는데요. 로이즈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요. 데 첫째, 신디케이터와 신디케이터의 회원인 어, 개인보험자에 의해 운영되지만 최근에는 법인도 신디케이터에 참여하고 있다. 두 번째 법인입니다. 로이즈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합의 일종으로 해상보험에 한해서는 로이즈가 직접 보험계약을 인수하기도 한다. 세번째 어, 개인 보험자는 자기가 인수하는 보험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고 각 개인 보험자는 다른 회원에게 할당된 손해액에 대하여 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네번째 개인 보험자는 엄격한 재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각 보험자는 정해진 언드라이팅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어, 이런 예시가 있는데요 로이즈는 보험을 직접 인수하지는 않고 개인 보험자가 보험을 인수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 객관식 문제가 나면 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어, 제2강을 어, 여기서 어, 마치